갑니다. 네! 나영이가 선대요 와, 이청손대요오요오늘 네네 왜, 왜? 어? 영하 2도? 아니, 안 7도. 진짜 와, 진짜? 야, 이거 이순남가. 응. 아, 왜? 근데 미안한데 이 김을 꼭내 쪽으로 쏴야만 했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농담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그우먼 이세영입니다 나영이 친구입니다 저도 개그우먼 츄아입니다 저는 MBN 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신입니다 얘는 C 걸그 일기 개그우먼 바니입니다 아 얘는 아직 개그맨 연습생들 저는 개그맨 지방세바니입니다 꼭 근데 그거는 1등로어떻거예요 잘하거든요. 이번 년도꼭붙을 거예요. 화이팅! 화이팅! 어. 맛있다. 어머 었어 장어야? 응. 한번 먹어볼까? 음, 음. 음. 맛있다. 장어 이런 것도. 바질 샐러드 진짜 맛있다. 나영아 너위 응?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 걔 지금 쪼꼬리 씹어버어다 먹었어 이제 네, 더 이상 못먹겠어 나너너 <웃음> 괜찮아 아니, 던 적이 없어 너는 괜찮아 는 아플 것아픈 사람이 이지 저예요? 나영아 <웃음> 너 괜찮아. 괜찮아 나 진짜 괜찮아 나 괜찮아 나영아 새로 하나 포다 와. <웃음> <웃음> 다 먹었잖아 너가 방금 다 먹었잖아 아니야 이제 그만 먹을래 아 네? 무서워 저요 <웃음> 있는 거는 먹어야 될거 아니야. 아니, 또 음식 남도 안 되는 게 그래? 한다 먹었다. 아다 먹었다. 아다먹었 아, 언니 찍을게. 의식하지 마, 았지난 사진 찍을 때. 게시오. 아 역시 사진 많이 찍은 사람은 다르다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하나 둘셋 둘, 언니 오. 너무 야 <웃음> 방금 너무 야했는데 언니 갈게요 <웃음> <그럴게요>. 하나 둘셋오 <웃음> 아니 너무 야해 눈이, 눈이 너무 웅큼 눈이 너무 웅큼해요 <웃음> 홍나영의 공간 여러분, 여러분을 속고 계십니다. 저 사람은 분명 아침부터, 아니, 어제 저녁부터 아파서 이것을 못 오겠다고 말한 사람이거든요. 응. 어, 너무 계속 먹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은 저 사람에게 속고 있습니다. 잠깐만, 아까 밀가루 못 먹는다고? <목소리> <웃음> 저 밀가루에요. 아니, 밀가루에요. 요 응. 다음이 땅. 안 만든다. 이제 못다 하나 여쭤봐도 괜찮으실까요? 음. 못 먹겠다고 안 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음. 저희가 죽이라도 먹어라. 근데 왜 죽은 안 먹고 딴 것만 드시는 건지 여쭤봐도 괜찮아요? 죽도 먹고. 아 죽도 먹고였어요? 아 시작했던데. 근데 대체 여기엔 대체 뭐가 있었던 거죠? 누구, 누가 여기다 버리고 왔지? 아, 미안 <웃음> 아, 미안 됐어. 아, 미안 다른 아, 미안다미안미안다 다른 하나, 하나 아, 미안 <웃음> 아, 다 아, 미안먹 아, 미안 아, 미안다 아, 다 아, 미안다다 아, 미안다 아, 미 아, 아, 안될것 같아 이제 진짜 아파. 너 너가 거짓말 할때거르 있는 거 알아? 몰라요. 나 이제 무리면안 돼. 나이거까지만 먹고 나 진짜 무리 안해 여기가 막. 저렇게 뿌려지거든요데근데 근데 너무 아파서 이제 다시 못 타겠다고. 음, 아직 안 탔어. 혹시 히는안 아파. 한, 한, 한 번만, 한 번만 더 해줘, 한 번만, 한 번만. 어땠는데 한 번만. <웃음> 후식 위는 따로 있는데 아, 거기는 안 아파요. 이거 담배만 안치해 원래 다들 그렇잖아요. 어, 아 맞아요, 맞아요. 나머지 음 많이 외롭네요. 짠짠 잔드농 잔드농. 맛있어. 빨리 먹어봐. 짠 시트를 먹어봐. 어, 먹어봐. 짠 맛있지? 왜 막이야?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 어, 진짜 맛있어. 찾았어. 만든 맛있는 거가지금 싸우는 중. 언니 혼내고 있는 중. 짠 아이스크림 안 먹었어? 아, 나좀 봐도 나 와. 나좀 배부른데. 근데 너네 나한테 뭐 서운한 거있으면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이거 은성아는 진짜 언니 혼내서 우리 싸우는 중. 나중에 나가서 커피부스 빨리 먹어봐. 대박이야 빨리 빨리 제가 음. 한입 먹어봐 이분 진짜 한입 남았거든요? <웃음> <웃음> 나 이제 더 이상 못먹어요 너 괜찮아 진짜 더 이상 안 먹어도 될것 같은데 어. 이제 괜찮아요 이거를 마상으로전 진짜 못먹겠어요어 그만 먹어야 돼그정도면 많이 먹었거든 요 어. 한 입에 넣는다.